이렇게 치면은 빗을 싸고 이거 일자 두개 박으면은 칼춤이고 방자 두개 박고. 저번에도 이새끼 아니었냐? 황금파괴자? 이새끼 혼자맞았는데 내가 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미국까지 따라와가지고 응 어, 해야겠어 이거 황금파괴자로? 나 3코짜리 쓴줄 알았는데 0코짜리였잖아 요 애초에 오! 오, 뭐야! 죽겠는데 아니요, 한, 그거 한 턴에 서프라이즈로 가고 싶어요. 이거 지금 미리 던져놓 싫어요. 오! 파라게! 철하게! 철하게! 태워보든가, 이씨! 대트 티켓투스 어쩌라고? 말리시아 탔구요. 오오오오! 잠깐내댁 타는데? 오! 오오오! 오. 오. 오, 님 명칭 뒤져요, 그러다가. 님피 없다고요, 지금. 님. 피. 없다고! 이자식아 이씨! 어, 뭐, 브라브라브라스브라드 너만 오면... 라프불라불브불 <웃음> 태워. <웃음> 불프오르네 <웃음> 어, 어, 여긴 어때요? 시각이 없어 <웃음> <웃음> 도 이제 안낼거 같아. 체력 좀 관리해야 돼. 어, 야, 쿠튼이 이거 버그 아니냐? 왜안 나올까요? 아니, 이거 버그 아니냐? 이 정도면 아니면 쿠튼은 무조건 맨 마지막 장에 나와.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나? 무조건 맨 마지막 장인가? 그러면은... 와아 와아아아아.... 예의~~~ 있긴 있네 대갑축 고맙다 오케이 각 나왔죠? 이분의 1이거든요? 이거 크튼 나오죠? 무조건이죠? 하나, 둘, 셋. 아, 진짜, 지긋지긋했다 진짜, 지긋지긋했어 이거지 아휴휴아이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일단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재밌어 야, 운영하는 맛이다 지나치게 매없어집니다 정말 뽑아 대수이, 데스윙, 아, 대수이, 진짜. 대스윙간다 후바툼 없으면 한개잡고 a t 오, 살았사살사어사사사사사사 살았어 사사사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다다 나이스! <웃음> 아첫 경험. 그 달성하기 어렵다던 그투업적을 아까 조밥이라 그래서 미안하다, 급도나 상남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. 내가 쫄 내가 쫄았어. 아이 친구의 상남자 식 플레이에 제가 쫄았습니다. 어쩔 수 없거든요. 아 쫄은 건 어쩔 수 없지. 아 쫄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얼 폰패 터졌다. 어 미술사는 인정이지. 하지만 아로고스 세계 가면은 어쩔 거야. 아, 어떨 거야?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? 도와라, 아.